지금 뉴, 자세히 여기 뉴저지 리틀 페리고요. 저희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드버리 아울렛까지 갈 건데 자율 주행으로 가죠? 네. 30한 5분 정도를 한번 달려볼 겁니다. 그 느낌 전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어떻게 가요? 좌회전. 내비게이션 <웃음> 있잖아. 내비게이션 여기로 가란 말안 했어. 여기 있잖아 얘야 이렇게 보라고 좀. <웃음> 나 내비게이션이랑 싸우는 거 알지? <웃음> 뉴욕크라면 무단횡단을 해야지 여기는 조지 아니야 뉴욕크가 아니라 뉴저지언 옛날에 내 친구가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음. 그 외국 남자친구를 사갔다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국 문화에 젖은거야 음. 음. 음. 어너 지금 어디야 내, 나 조지시티 이러는데와 진짜 꼴보기 싫더라 음. <웃음> 음. <웃음> 음. 나 조지 시티. 아, 저지 시티. 나 이랬잖아. <웃음> 어머, 너 아까부터 잘전나를 했는데 우리 계속 지진하고 있는 것 같지? 내가 그러니까 맨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거지. 무시하는 거야 <웃음> 얘를. 어 내비게이션이 너는 지저라, 나는 간다. 그러네. 못살 거야. 얘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틀어도 나는 항상 이 모양이더라고. <웃음> 여기는 해켄색이라는. 도시고요. 여기가 어디냐? 벌겐카운티의 카 카운, 벌겐카 카운, 벌겐카운티 청사가 <웃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겐카운티의 수도 같은 곳이지. 여기는 어, 해켄 호보크는 어디야? 호보크는 완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저기가 바로 벌겐카운티 청사입니다. 그래서 카운티장 다 저기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그 뭐지? 그어 해마다 지금 팬데믹이라 그런데그저 광복절 날 8월 15일에 항상 이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행사를 해요. 카운티장이 나오셔서 여기 딱 빌려주시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어느 미국은 여행사에서 오신지 모르겠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그 어느 주를 가든 그 곳의 주도, 그 다음에 그 다운타운 거기는 항상 최극빈층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헬킨색은 주로 흑인과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언니 졸린다고 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반짝반짝해지고 <웃음> 카메라가 들이대면 직업 정신이 확 살아나는 거지. 졸리다가 이제 잘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또 멀쩡해지는거지 그래서 해켄색은 그런곳이다 음, 나호보큰은 많이 가봤어 호보큰은 이제 호보큰도 거기는 그 우선 페리도 있지 거기다? 페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호보큰이 유명한게 그 보통은 여기 그 트랜짓 그니까 러 뉴저지 열차들이 거기에 많이 다 모이죠 시커커스가 제일 많이 모이고요. 시커커스하고 한정거장 차이인데 호보크는 주로 이제 맨하튼 로우사, 로우사이드로 가시는 분들이 호보크는 내려서 거기서 패스를 타고 맨하탄으로 가죠. 패스. 거기는. 어. 네, 패스를 타고 맨하탄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그 맨하탄 23가까지구나. 그, 그치, 23가하고 어디냐면 거기가 거기를 뭐라고 러지 거기가 그게 트레이드 센터 그 무너진 자리에. 거기 전철 패스 여기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내리죠. 근데 패스가 패스가 총두 가지의 길이에요. 그렇게 32가 23과 32가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거기 그러니까 호보근에서두 개를 잘 보고 타셔야 돼요. 패스는. 유조지는왜 이렇게 언덕이 많아? 음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그니까 그 허드슨 강변이 제일 높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의 다 내려막기는 거야. 그 중간에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 제일 높아. 그러니까 허드슨 강변이 뉴저즈는 제일 높고 그 이후로는 다 낮아. 그 형태가 그렇게 생겼어, 뉴저즈는. 다이전 해도 그럴 것같아데 그럼 차가 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웃음> <웃음> 내 내가. 차였으면 했지. 성격들이 이게 이제, 이제 이 씨가 하는 성격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조신하고 참하고 응. 이해하세요. 수줍고 응. 그런 성격 이런 애구나. 정말 얼마나 수줍어 하든지. 응. 응. 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토로 가나가 가나요? 가는 거지. 응. 어느 어느 어느는 있었어. <웃음> 어느 누구나 까지는 아니고 어, 어머 드디어, 드디어, 잘안 가? 드디어 자율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네 요 확실히 이 시간 뭘때보다 어머 예얘봐이 똑똑한 거 어떡할 거야? 알아서 스탑을 하고 왜? 떼도 돼요? 아니 핸들에는손 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살짝 오. 그니까 이 시간쯤 자율주행차를 탄다는 게 이게 지금 가 듣게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두머리 가는 길은 거기 엄청 달리는데. 거기도 얘는 근데 어쨌든 그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갈거 아니야? 아니요. 제한속도를 올려놓으면 얘도 달 알아서 갈까요? 맞춰서 가나? 네. 음... 테슬라 배터리가 필요해요. <웃음> 아, 근데 뭐라 그럴까? 어. 시선이 부,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아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편하긴 편하다. 어. 그리고 자유롭게 좀 얘기도 할수 있고. 그렇지뭐 여기에서 절대 뭐 딴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막 밟았다 뗐다 막 이거 신경쓰면 머리 아프거든. 아니 그 손을 핸들에 대고 있으면 얘가 핸들을 꺾는 게 느낌이 나. 얘의 의지 같아 본인의 의지 같아. 몰라. 어. 얘의 의지겠지. 그러면 내 의지 상관없이 얘가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야지. 어 움직이네. 요에 좀... 좋은데 궁금하잖아 이제 애, 얘기해도 돼? 언니 다 얘기했어? <웃음> <웃음> 그런거였어 우리는 지금 가든스테이트 몰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 파라무스고요이 가든 가든스테이트 몰은 제가 알기로 유저지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제일 유저지에서인가? 제일 큰 몰이에요 멀인데 그래서 여기는 진짜 늘 반대편 보이시죠? 음. 차가 엄청, 엄청 밀리네. 그리고 우리는 세븐틴을 타고 이 세븐틴이 사실 은 엄청 밀리는 도로지. 음. 남북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그파라미스로 지나고 있거든요. 아, 편하기 편하다, 진짜. 다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니, 진짜 차가 너무 막힐 때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며칠 아파. 정신을 너무 쏟다 보니 아, 그렇 계속 갖다 응. 쓰다 갖다 다 효율증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신경 안쏟 돼. 그 다리가 아프더라니까 차 밀릴 때 운전하니까 그치 계속 받고 있어야 돼.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연결 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같이 길잘 잃어버리는 애는 내비게이션 신경치만 안 써도 되잖아 아, 그러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난 항상 잃어버려 그치. 한 번도 안 잃어본 적이 없어. 멍 때리고 있다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열심히 찾아가. 아니, 그럼 길을 보면 되잖아. 보는데, 그 길이 아닌 거 같은 거지. 아. <웃음> 네, 내비 나의, 중이지. 나의 의지가 조금 더 앞서, 어. 앞서는구나. <웃음> 이 내비게이션과 <웃음> 어. 나의, 어, 이, 어.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이냐에서 어. 내가 조금 앞서는 거지. 아, 이들이 가도 될거 같은데? 이러면서 가는 거 그렇지. 거지. 그러다가 이제 헤매고. 음. 음. 음. 어우 잘 간다 똑똑하게 그러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앞차와의 그 간격을 음. 잘 유지하면서 굉장히 안전적으로 가네 그래 운전하기 귀찮을 때딱이겠다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있잖아 잘졸는 사람 나는 차를 운전하면 졸리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자 운전을 아, 하면서 그럼 안 되지 그런데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냥 자버려. 뇌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막 움직이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야. 음, 운전해서 그런가? 응. 어, 그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차를 사야 되나 봐. 그렇지. 사, 빨리 5천달러 준대잖아. 지원해 준대잖아. 그래야겠다 티켓 먹을 일은 없겠다. 제한 속도 지켜서 가 주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운전하면 제한 속도 넘었지. 당연하지 벌써 저저 저 앞차. 꽃무... 벌써 도착했지. 우두머리. 저 꽃무늬에 거의 붙어 다니잖아 오 저렇게 저렇게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경찰 차 있잖아. 쟤네들이 꼭 숨어 있잖아. 이 도를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 어디를 가는 거지 알아? 어디? 나이아가라. 그래? 우리 오늘 거기 가거야 <웃음> 이것 타고 그냥 가면 나이아가라를 가. 아. 한8 시간이면 가지 없어. 오 지겹다 벌써. 그렇지. 그렇게 장거리 응. 여행 갈때 좋겠다. 그럴 것 같아, 진짜. 응. 힘들지 않겠 테슬라 <웃음> 사야겠다, 진짜. 사.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야. 그러네. 안 적기야, 그때. 차가 없대잖아. 테슬라 가격이 올랐대. 앞으로 뭐 어, 더 오르나? 지금이 제일 싼 빨리... 건가, 그나마? 좋은 일이 제일 싸요. 그럴 수 있겠다. 하나 왼쪽으로 가 가라 잡아요. 오. <웃음> 신기해라. 잘 되고 있는 거죠? 오, 진짜 너무 똑똑하다 아까 내가 핸들을 틀어서 풀린 거예요? 네. 음. 역시 아직도 기계를 믿지 못해. 그렇지. 아직도 나의 의지가 더 강한 거지. 내비게이션을 이기는 그 의지. 지금 지금지. 핸들도 내가 한번 꼭 잡는다는 어, 여기 있는 차, 딜러샵 한곳씩다 가보고 싶다 아참 귀찮게 하네 아 자율주행이면 핸들을 안 잡고도 가야지 잡으라고 얘기를 해 얘가? 네. 어디서 얘기해? 얘가 말해 아나손 닮는 거도 심하는데 핸들 잡아야 되겠어 왜 잡으라고 그러는 거야? 속도가 좀 높아지나? 아니요 아직 법적으로 핸들을 잡아야 돼요 아 근데 자꾸 이시가 놓고 있는 거야? <웃음> 뭘 잡고 있는 게영 익숙지가 않아서요 어. 나 스트리 형회잘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하래 나 이렇게 나 재촉하고 구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웃음> <근데> 이렇게 <웃음> 가다, <가나>, 우드걸이가 <웃음> 아니 우드걸이 갈면 지가 알아서 손 이제 <웃음> 앞에 느낌 가면 지가 알아서 추워다 오면 호호! 기 막혀 진짜. <웃음> 지, 지금 뭐 완전 제대로 된 고속도로를 들어온 거야. 네, 그래서 자주행이생 음... 거예요. 아, 그럼 그 동안은 안 했어? 그 동안 그냥 오토 파일 그러니까 오토 파일럿과 자율, 주행은 뭐. 다른 거야? 뭐 기가 막혀 얘가 지금 혼자 끼어 들어.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히게 좀 뭐. 어머머머머머 기가 막봐머머머머 이게 이게 자율주행이야? 네, 그럼 오토 파일럿은 뭐야? 뭐가 아. 달라? 그지 앞으로만 가고 내비게이션 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가요. 음. 앞으로만 가고 그대신 지. 아까 얘기했는데 그쵸 뭐. <웃음> 앞에 야, 차가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수있지는 있으나, <웃음> 있으나? 나머지는 <웃음> 잘은 거 아니야? 잘은. 앞에가 느리니까 지금. <웃음> 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시작이 됐고.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줄게. 오토파일럿은 내가 앞에 가고, 안 가고, 이거는 하지만 내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길을 찾아가는 건 내가 해야 돼. 아, 근데 아. 이, 이 지금 자율주행은 아. 길이 막히면 아. 지가 안 막히게 차선도 바꾸고 아. 지도를 따라서 지가 가. 아. 그리고 앞에 차가 느게 가면 몇번로 그건 당연히 하 그건 그러고 당연하고. 그러고. 얘 여기서 옆으로 가야 되거든 가는 거야? 가! 가잖아 지가 어, 어떻게 알아? 얘가 지금 깜빡이 켜고 아, 있잖아 깜빡이도 알아서 켜는구나 어, 그 옆에 차가 오니까 가지 못하고 오 기다리고 있지 없어졌어 옆차차 이제 응. 가야지 뒤에 흰차가 따라오고 있었거든 알아서 가네? 어. 아, 대박 완전 신기해 거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갈때딱 좋겠다. 어. 알아서 해 준다는 게. 중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더 빠른 차선으로 이동도 하고. 어 이거 야. 봐. 또 가는 거 봐. 어머. 어, 앞에 차가 답답했던 거지 얘가. 그렇지. 어, 어머. 속도를 줄여주고 어머, 어머, 어머. 제가 조절하니. 앞에 또 애가 차선 바꾼다고 속도 늦추니까 얘도 같이 늦춰주고또 속도 늘리고. 똑똑하다잉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속놓고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그게 이 자율주행을 놓고서는 그러고 다니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리고. 그러면 자고. 이 정도면 진짜 자도 되겠다. 어 그러면. 근데 그러다 사고 나면은 보상 못 받아. 어, 그 매뉴얼이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무조건 사고가 나면은 테슬라 한테 잘못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잖아. 운전자 매뉴얼. 네. 오예술아오 오, 또 차선 한번 또오겠어 얘가 엄청 성격 급한 사람이 만들었네 지금? 아...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뭘요? 끼어들지 말라고? 끼어들 때마다 물어보고 우리한테 물어보게 아... 해도 되고 아, 그런... 끼어들지 거... 말게 해도 되고 주도적으로 하길 바래 나한테 뭐 물어보고 허락받고 제일 싫어 <웃음> 어, 그걸 원해. 손잡아도 돼? 아 그런 거였어? 그냥 끼어들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 복부해도 아, 돼? 이런 거 물어보지 음.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보는 순간 이제 하기 싫어지잖아. 그런 거지. <목소리> 갑자기 자기가 왜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지 어, 그런 거지. 진짜 야... 야 얘가 누울 곳을 보고 바을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갈 자리를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지정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구나. 보여주고 뒤에 차가 있으면 기다려. 아. <목소리> 세상에 기특하여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차를 만들었지? 그 앞으로 더 이렇게 똑똑한 차들이 나올 거아니야 그러겠지 진짜 어느 순간에는 자고, 있, 자고 있어도 내 나를 목적지에 딱 데려다주는 날도 올겠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리를 잘 타면 이제 대리, 대리기사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겠다 여기 그렇겠다. 대리가 너무 비싸서 한국은 그렇다 치는 여기는 대리비가 진짜 비싸잖아 그렇지 이건 근데 또 대리도 잘안 하지 왜냐면 차두대 따라와야 되거든 택시가 그러네 여기 대중교통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차가 두대 따라와서 아. 아니 운전자가 두 명이 따라온 거지 차 하나에 그러네 데려다 주고 이렇게 차 음. 가지고 어저 앞에 차 주행구 열렸어데 닫아주고 내가 얼마 전에 차 정비를 맡겼는데 앞에 헤드라이스끈 거야 이게 자동으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끈걸 모르고 밤에 달리는데 옆에 차가 가면서 계속 떨어왜 아, 저래? 그더니 이렇게 아, 해주면아 헤드라이트 지 빠졌구나. 밑으로 두번 내리던 걸 위로 나중에 위로 올리면 취소되는 거요이미한 아, 거지. 응. 그러니까. 나또지금말 어, 하는 줄 알았어. 여기 말이 있는데 말말 밖에 안 나와 있네. <목소리> 여러분, <웃음> 미 동북부에서 가장 큰 아울렛 왔어요. 여기우드버이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아. 시키겠어요? <웃음>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 사람, <웃음> 사람들이 뭔가를 들으면 재밌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재밌지 아니야. 않을까? 아니야, 얘기해줘야 돼. 여기가 어딘지. 그 여기 되게 사람들 많이 와요나 <웃음> 그냥 <웃음>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 사람들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여기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 뒤쪽으로 렁 어, 그러니까 제발 이꿀렁꿀렁좀안 했으면 소만이 있어 <웃음> 아니, 아니 이... 한 일주일 몰아야 돼어 이게 안 된다니까 언니 나보다 더 못할걸? <웃음> 어머 얘 예. 어머 나운전나 나 운전한 인지... 운전 30년 되네요. 어머. 근데 이게 완전 그거랑 그거랑, 그거랑 상관이 강했어. 없다니까. 30년까지는 아닐 수도 있긴. 나 99년도에 면허 땄어. 어머. 내가 언니보다 먼저 땄을 수도 있어. 그렇진 않아. 그래? 내가 90 어디로 가야 돼? 6... 직진? 97년도에 어디로 가는 거다. 직진, 직진, 직진. 방금 스타 사인 있었는데 우리 그냥 지나갔고요. 나스타했어 이미 한번 했어. 어머. 주역스 아니었어. 브레이크를 잠깐 달맞게. 어, 어, 어머나 쉬. 어떡하니?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저차제제제차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이, 여기는 아예 주차면 가지도 못해. 저 뒤에다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역시나 빈 자리는 없어 보이는구나. 들어오니까 사람 많네. 예 주차는 마음대로 그래도 잘 못해? 그래도 토요일에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야.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저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이지? 응와 음. 대박이다 음. 사람들 왜 자꾸 날 쳐다봐? 차 쳐다봤어? 그런가 보네 너가 아니었을 거야